오 거예요. 에서갈거요 어... 녹화를 하신다면 어 네, 지금 켰습니다 이미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출발 할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지금 오늘 엘리트런을 돌건데요 어, 지금 오늘 협동콘텐츠 공대장 하시는 분께서 어, 설명을 좀 같이 해주실 테니까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보고 나중에 영상 만들 때도 사용하라고 하시거든요 아마 디스코드 소리가 이제 들어 가게 해놨으니까 아마 어,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여기 에덴 글로브에서 포탈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가면서 상자를 그치. 먹으면서 산다고 소리 질럴 수도 있어. 마이크 좀 꺼놓고 있을게요. 저도 얘기하다가 공대장님은 이제 제 목소리 디코에서안 들리시니까 디코 목소리는 꺼놔서 말씀하실는 제가 좀 조용히 하고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공대장님한테 물어볼 만한 것들은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이게 궁금했어요 그 만렙때문에 맨날 만렙분들끼리 이제 협동 컨텐츠다 해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건 뭐고 왜 해야 되고 어떤 건지 이따 오늘은 이렇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카페에다가 막글 먼저 올린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약간 영상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우스 조금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약간 초안만 어, 저기다 어, 저장해놓고 정리가 되면 영상으로 아, 올리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박을 박을 하죠 저희. 다 만렙입니다 이 인원이. 앞에 지금 이 길드가 34명이구나. 그 중에 23명 접수. 저에서 낙오되면 바로 죽겠는데요. 혹시 공대장님이나 공대장님 아니신 분도 아마 목소리 들리긴 할 텐데 좀 설명이 목소리가 작다 하면 말씀을 주세요. 그건 더 제가 더 키워 드릴 테니까 오늘 서, 어제 어제 뭐야 공성전이랑 다르게 이제 설명을 좀 같이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캠프 시작할게요. 여기서 캠프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캠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가졌다 오, 너무 긴장돼. 처음 하는 거라. 제 앞장서시는 분이 누구지? 아, 공대장하고 있는 X 님이신가 보다. 우르르르르 다니고 있습니다. 있적 잡고 안으로 들어게요 적을 잡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같이 가면 이제 무기, 숙, 무기 숙련도 찍기가 좋다고 하셨구나. 근데 경치에는안 주는데 무기 숙련도? 졸은 또안 주나? 얘도 안 주네요. 원래 안 주나 얘네는? 아 맞다. 그럭 아이템 끼고 올 걸. 저 실수했네요. 어,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제 에덴 그룹 말레 말레버런스 던전 시작입니다. 여기서 던전 오실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말레보런스 운전 시작입니다 어? 상자 없나봐요 아 근데 제가 그걸 안 들고 왔어요 아이템 그럭 아이템 말레보런스 오늘 패치로 마지막 박포스 제니 패치가 됐으니까요580 해머 패스트 하시는 분들 걱정 없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말레 브런스 던전 보스가 그580 아이템 퀘스트 그러니까 대상인가봐요. 여기가 첫번째 엘리트 박스 위치입니다. 아, 이거 같이 하실 적이 있었구나. 전 이쪽을 올 일이 없어가지고. 음, 아, 엘리트 박스랑 또 일반 박스가 있네요. 특별, 따로 이제 엘리트 박스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나 봐요. 와, 근데 이건 영상 올릴 때 진짜 길 자체를 다 보여드려야겠는데? 약간 잘라서 중간중간 하면 안 되고, 좀풀 영상으로 보시게끔 올려야겠다. <놀람> <놀람> 어, 그 상자가 많네요, 되게. 네 탄닌을 막 주고 있긴 한데. 여기 두 번째 엘리트 상자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엘리트 상자입니다. 아, 혹시 이거 인게임의 스크린샷? 보스가 나는데, 그거 죽였나봐요. 위에 보스가 원래 있는데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없는 걸 보니 어? 대신 분도 따라오시고. 갑자기 1,500원이 들어왔는데 뭐가 팔렸나? 어쨌든. <웃음> 그 혹시 저희 이거 게임에 뉴월드에도 스크린샷 단축키가 있나요? 스크린샷이 계속 저장되는. 제가 안써봐 가지고. 그냥 스샷 누르면은 그 일반 명령밖에 없더라고요. 어? 상자 나왔다. 상자다. 여기도 상자. 어디서 소가 울어. 됐으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냥 다시 하고, 쭉 앞으로. 아 F12 누르면은 뉴 월드 안에 저장되나요? 감사합니다 F12 누르면서 다녀야겠다 일단 영상 만들기 전에 카페에다가 그, 텍스트 형식으로 좀 저장 좀 해두고 고치면서 해야 돼서 아마 몇 바퀴, 며칠 돌아보고서 조금 이해가 되면 그때 만들려고 할것 같아요 여기에 또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빈봉 비상기로. 왼쪽 빈방 박스 안 먹나요? 왼쪽 박스. 여기 빈방에 또 박스가 있다 겁니다. 그냥 네. 무기 적고 박스 세개 3개 있습니다 안에요. 세 개나 있대요. 오 뭔데? 오 뭐야? 엘리트 박스도 있나 보네요. 빠르게 밖으로. 간 엘리트 박스는 거의 아이템을 주네요. 일반 박스는 뭐 탄닌 이런 거 주는데. 스팀에 저장이 돼요. 감사합니다. 아, 맨날 저 스샷 찍고 그림판에 복사한 다음에 캡처하기로 또 잘라내고 막 그러고 있었네요. 다들 고함을 지르네 양쪽 위에 박스 드시고 제 앞에서 대기. 여기 내려가야지. 엘리트 박스가 있거든요. 내려갈 때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오는 게더 좋아요. 안전하게. 음. 어. 한명 잃었다. 저한 명을 잃었습니다. 아, 이거 뭔 뭔지 불러도 이렇게 돌아만 다녀도 재밌네 괜히. 아또 여기 서서 또 인솔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잘 오는지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수학 여행 온것 같아. 막 선생님들 중간 중간 길목에 서가지고 막 애들 어디로 안 빠지나 확인해주시는. 네 번째 엘리스트 박스입니다. 친구는 다시 제자리로 엘리트 박스는 무조건 거의 아이템이 나오네요 스기 장님 되면 뒤에 품 확인해 주세요. 네. 이파티 제가 떨어져 가지고 다 아, <웃음> 먼저 먼저 가 계시면 됩니다. <웃음> 어? 제발 하시면 돼요. 네, 이전할게요 그룹이 없었나? 그룹이 없었나요? 아까 그룹 받지 않았나? 몬스터가 없어가지고 쑥쑥 넘어가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몬스터가 없는게 좋은가봐요 몬스터도 잡으면 루트 주고 뭐 그럴거 같은데 몬스터 잡는것 보단 그냥 빠르게 상자를 먹는게 목적인것 같습니다 아이고 떨어지겠다 어? 누구 한명 일었나보다 한명씩 떨어지는데 저는 떨어지면 진짜 끔찍하죠 길을 몰라서 다에스 대기 조심조심 들어갈게요 다섯번째 엘리트네 맞아요 단체관광 뭐그런거예요 다섯번째 엘리트박스입니다 대신분은쭉 어? 앞으로 이동할게요 보석 5티어 나왔다 제니, 대가지고 애들이 기다리는것같아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요리 대리, 대리, 드는 따로 DM 아.. 이 게임 긴말 주셔야 돼요. 아, 미유님. 이게 막내미인가 보다 그럼. 응? 아까 여기 막내미 뭐.. 580 무기 퀘스트가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상점에서 한 30원짜리 샀나? 그게 520인데.. 나중에 오셨어. 510구네요. <웃음> 다음 지역은 그레이트 클립을 왼쪽 아웃포스트로 오시면 됩니다. 팬 정리하시고 8시2 0 분까지 모여주세요. 쉬는 시간도 있어요. 여기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윈즈워드에 핑찌가 났습니다. 하우스로 복귀를 해서.